좋습니다. 와우! 좋아요. 제대로 저작. 네, 아이유씨가 무대 위로 오르고 있습니다. 한 발만 뒤쪽. 네, 좋아요. 시선 자연스럽게 왼쪽부터 봐주시죠. 정면을 봐주시고요. 오른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. 합니다. 열정 없는 피디 역할이지만 누구보다 열정 있는 아이유 씨. 우리 기자님들의 모습도 한번 좀 담아 볼까요? 아이유 씨가 아이 순간 영원히 좋습니다. 와우 좋아요. 제대로 저장입니다. 네 잠시 후 다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. 자 이번에는 김종수 씨를 모시겠습니다. 네.